레디 액션! 나가자! 갑자기? 어, 우리 약해놨잖아 방. 미친! <웃음> 야, 너 때문에 거울 있는 방 좋아한다 해서 미러룸 <웃음> <웃음> 이빈 씨참 나쁜 남자 좋아하시잖아요. <웃음> <웃음> <웃음> 점점 <웃음> 다른 원을 만들고 있죠. <웃음> 이게 바로 나쁜 남자들을 생각하는 여자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 싫어. 허? 싫은데 맞아. <웃음> 맞아 마음은 싫은데 네. 끌려 전 착한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아니 나빠 <웃음> 나쁜 남자가 그런 거 아닐까요 보통 자기가 잘난 걸 알아서 여자들한테 막 그렇게 다정하고 이러진 않는데 또 매력은 있는 인기 많고 자기 잘난 줄 아는데 어어. 여자친구한테 좀 살짝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챙겨줘 나쁜 남자가. 그래서 이제 유진이를 꼬셔야 하는데 준비됐어요? 네. 근데 당신이 봤을 때는 좀 착한 남자가 나쁜 남자가요그 중간이요. 그 중간이요? 응. 뭔가 착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냥 남자? 그착 아닌가요? <웃음> 아니지. 그러면 한번 그쪽으로 한번 최대치를 올려서 한번 아, 네. 뭐 꼬셔 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웃음> 왜? 뭐 기분 나쁜 일 있어? 아예 없는데. 아 진짜? 어. 우리 오늘 뭐 할래? 어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너 어차피 내가 물어봐도 너가 하고 싶은 거할거 거 아니야. 뭐 볼래? 뭐 DVD 방 가서 뭐 만화 영화 보야 되나? 아뭐너 오늘 하고 싶은 거 할래? 아 어차피 너가 또할 거잖아. 아네가 너가 아, 핸드폰 거거 가봐. 아, 너또 메모장에 <웃음> 또 정한 <적응하실> 할거 아니야. 가봐. <웃음> 오늘은 영화관에서 영화 보기. 응. 김연애 칼날 보기. 아또 뭐? 근데 사실 너 때문에 그귀멸의칼로좀 보긴 했어. 아 진짜? 그래 다 봤어? 어한 10화까지 봤지? 영화가 2장 주세요. 내가 기산할게 네. 네. 그럼 팝콘은 내가 살게. 자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어 근데 지금 뭐? 여자한테 전화 오는데? 응? 여자 응? 아니야. 이름이 민지인데? 민지! MC 이름... 민지! 아 MC 민지? 어. 어.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지금? 아니 아니. 좀 받아보면 안 돼? 어 받을게. 어 여보세요? 타요! 타요! <웃음> 우리 모두 타요! 그 라임에 내가 거기에다가 훅을 좀 쓸게 어 거기다가 그 위로 화음 쌓아가지고 정훈아 아니요. 여자 목소리 들리는데? 무슨 소리야? 아쟤 m 민지야 MC 진짜? 민지 아 근데 지금 여기 여자한테 또 전화 오는데? 이번엔 미소인데? 너 지금 어떻게든 나 의심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구나 아니 지금 전화가 오잖아 미소한테 미소! 미소 미안한데 소미라고 어. 어. 어. 나 백댄서 해주는 그 여자친구인데 의그 친구야 어. 백이니까 어. 내가 이름 거꾸로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어. 어 미소를 저장해놨지 아 그래? 왜 어. 이렇게 여자한테 들 많이 전화 와? 지금 카톡이 막 100, 500개 쌓여있는데? 보여줄 수 있어 <웃음> 6개야 <웃음> 500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가 그렇잖아 너 나, 나쁜 남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건 내가 나쁜 남자가 돼야 되는 거야 안 나빠. 안 나빠요? 넌 그게 문제야. <웃음> 내가 지금 나쁜 년이 되게 생겼어. <웃음> 너무 착하네요, 정훈이. 실패했네요. 나다다나 김연아 칼날 꼬박꼬박 잘 챙겨 와. 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다 보러 가. 카톡도 여섯 개밖에 없어. 여자도 다 설명해. 누군지 친절하게 다 설명해. 원래 나쁜 어? 애들은 야 이거 남자 누구야? 아 있어 내 친구. 아 있어 내 모모 이렇게 하고 끝내 버려야 돼 거기서. 설명을 진짜? 하면 안 된다고. 네. 아 어, 정훈 어. 우리 뭐 먹을까? 아뭐 저기 파스타 먹자 우리 오늘 집 만에 만나는 거잖아 응 음, 지금 너무 보고 싶었어? 응 음. 키스라도 할까? <웃음> <웃음> 아니 파스타 먹기 어. 전엔 좀 그렇잖아 왜 눈에 벌써 힘 풀렸어? <웃음> 먹는 중에 할순 없잖아 정신을 못 차리겠어 아 그래? 음. 자 파스타집 <웃음> 안 먹어. 아, 아 이거 너무 큰데. 어? 잘 먹네. 음. 징. 징. 어? 징. 주연이? 누군데? 아 있어. <웃음> 걔 개? <걔>. 개가 <웃음> 누군데? 아그 저번에 나 거기 거기 뭐야 거기서 만난다고 만난다고 했던 그 친구 있잖아. 아 진짜? 응, 걔야.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언제 볼 거야? 다음 주? 응. 벌써 또 다음 주에 보고 싶어? 오케라도 어, 할까? 아니야. 아니. 아! <웃음> <웃음> 와... <웃음> <웃음> 파스타 냄새 잖아 미안해 아니 그래서 나 다음 주 수요일날 밖에 시간 안 되는데 데이트 할수 있어? 아 나도 다음 주 수요일 안 되는데 그 어, 다음 주 수요일 뭐 하는데? 수요일 그 주연이 만나 아 진짜? 어 수요일 날! 롯데월드 가자 그것도 내가 지금 예매해 올게 응너 응. 전화 또 오는데? 너 미나한테 전화 오는데? 보고 싶어... 점점점 이라는데? 응 보고 싶나 보지 뭐이집 갈까? 응 끝! 오케이. 어땠습니까? 근데 아, 왜또 뭔가 착하지? 나 진짜? 어. 와 여태까지 어떤 남자를 만났길래 이게 또 착해? 아, <웃음> 시도 때도 없이 키스하고 <웃음> 제가 사실 이거보다 더 나빠요 <웃음> 그래가지고 나를 좀 이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 자 약속 시간입니다 레디 액션!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건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미도 <웃음> 왜 긴장해? 아니 뭔지도 모르니까요 다 사전에 합의된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합의안 됐는데? <웃음> 밥이 안 됐어요! 당근! 여기 a 션 안녕, 미도! 안녕! 아, 씨 아, 물러가라, 씨 야, 뿌리지 마! 이렇게. 뿌리지 마! 씨발! 씨발! 씨발! 씨발! 씨발! 씨발! 씨야 너를 위해 준비했어. 너 개그 프로그램 좋아하잖아. 소금? 내가 마귀야? 잘 닮았죠? 진짜. 기 <웃음> 진짜 상상도 못했다. 합격? 전 너무 매력있었어요. 합격. <웃음> 아 합격! 드디어 사요 저희 아, 뭐래요? <웃음> 왜 당신 몸에 소금이 잔뜩 묻었어요? 어, 뭐야 씨X <웃음> 잘 못해요, 쟤. 왜참 큰일이네요. <웃음> 나 다시 할게요. 아니 괜찮아요. <웃음> 아니 제대로 하려고, 하려고 이제. 재미로 한 거예요, 방금. 아, 저 10분 늦은 거예요, 여러분. 에디 액션! 아, 안녕? 왔어? 응 왔다 밥 시켰어? 얘 카페인데 아 그래? 밥 먹고 싶다 했잖아 왜이 왔어? 니가 여기로 오랬잖아 아, 맞아 나가자 <웃음> 갑자기? 어 우리 예약해야 하잖아 방 미친 야너 때문에 거울 있는 방 좋아한다 해서 미러룸 <웃음> <웃음> 합격? <웃음> <웃음> 합격 <웃음> <웃음> 왜 합격이야? 왜 합격이야 이건 또 남성과 여성이 합의하에 예약하면 좋죠 합의하자 <웃음> 아 근데 진짜 이대로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자기 이상형이라면 뭘 하든 간에 따라가지 않을까? 레디 액션! 아, 언제 와? 아, 어? 왔네? 왔어? 아, 들어가자 이제 왜 이렇게 늦었어? 좀 늦을 수도 있지 <웃음> 아잠깐만요아 진짜 로 하다가 얼굴 보니까 웃음이 절로 나와 미까 그러니까 에이소가 안전이네 원래는 무표정으로 가서 니까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아, 눈 마주쳤는데 어. 마주치자마자 웃었어 <웃음> 다시? 네. 알겠어 리액어 어, 왔네? 이렇게 늦었어? 뭐 아직 광고하려면 5분이나 남았는데? 빨리 들어가자 팝콘은? 팝콘? 응 요즘 이 시국에 팝콘 못 먹어 몰랐어? 그러네 아이맥스로 예약했어 내가 아이맥스야? 어 가자 귀카리야어나 피규어 사줄 거야? 이미 준비해놨어 내가 집에 굴짝굴짝 <웃음> 뭘 이런 거 가지고 우냐 안 울었어? 그런 거 갖고 우는 거는 남자가 아니에요 귀리인데 2D 저거 갖고 우냐? 아이맥스야 스릴리였어? 전 진짜로 나쁜 남자 되려면 은글렀다 전... 나쁜 남자의 느낌이 하나도 없어 차라리 내가 나쁜 여자를 하면 했지 오빠가 나쁜 남자 하는 거안될것 같아요 일단 너무 착한데요 그냥 제 말을 다 기다려서 듣고 다 대답을 해주는데요 그리고 이미 오빠가 너무 행복해 하는데요 아, 아니 얼굴을 보는데 웃음이 나, 납니다 거기서 또 어떻게 나쁜 말을 합니까 그치? 거기만 해도 웃지? 예쁘지? 갑자기 나쁜 생각이 들긴 하는데 <웃음> 나쁜 말이 나올 뻔 했어요 방금 자 나쁜 남자가 되어봅시다 네. 잠시만요 아, 한 마음의 준비 아! 남자 나쁜 남자 화이팅 아, 남자 가이팅 액션 아, 어 왔네 왜 이제 왔어? 아직 뭐 5분 늦어서 상관없어 뭐 그때 뭐 광고하잖아 일찍 들어가자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아, 아까 뭐냐 가는 길에 좀너 어울리는 거있어 갖고 샀는데 한번 신어봐 왜한 짝이야 자기야? 다른 한 짝은 내가 신고 있으니까 마음이 들어? 아. <웃음> 어. 다시 벗어 이제 다른 걸로 사준다고? 너 하는 거 봐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믹 맥스예요. 아, 너무 힘들어. 나쁜 남자들 진짜 존경합니다. 어째 그런 삶을 사시나요? 좀 노력했네. 저 착하게 살래요 그냥.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 진짜 인성이 나쁘거나 좋거나 이건 일단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더라고. 요 맞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 손가락 찔러가지고 아프면. 왜 다쳤어? 이런 것보다는 누가 왜 다쳤어? 라는 말을 하지? 성하이 그렇다고 어. 이 새끼 질투 많아서 또 다쳤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어이 다쳤어 내가 고개 줄까 맞아? 괜찮은데? 제가 해보니까 저 아예 <웃음> 반대 성향이거든요 억지로 나쁜 남자 할 바에는 네. 그냥 저처럼 착한 남자 하는 게 오히려 매력이지 않을까 맞아 그 밀당을 잘 하셔야 하는데요 그 뭔가 허세 부리면서 밀당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뭔가 얘가 나한테 관심은 있지만 아직 빠지진 않았다. 이런 느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요 얘가 나한테 관심은 있지만 아직 너에게 모든 걸줄수 없어. 했는데 가끔씩 나 좋아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들게끔. 수많은 남성들이요. 어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공감합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따라하다가는 큰일 나요. 나쁜 남자 대복이 대실패! 생인대로 살자